4년 전하고 2년 전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 예, 처음에 4년 전에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듣고서 세번 해야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싸 안 한다 싶었는데 결국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년 전에 그 처음으로 그 여러분과 그 나눴던 얘기 그래서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서 갖 <웃음> 예, 들으셨던 분들 있고 못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중생에 대한 간증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하고 17장에 나온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가셨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고 1장 2장에도 있지만 은 특히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내가 이 영광을 못 봤던, 창세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오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제가 처음에 중생할 때 가지게 됐던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 부분적인 생각이었던 것이, 아, 이렇게 해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창세전의그 교제의 영광 가운데 가지는 그 평안 정말 세상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 평강 아이 평강이 구원이구나 아이 평강 정말 이것이 보물이구나 이거를 잃으면 안 된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거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부모도 적이 되고 가족도 적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적이 된다 생각을 했어요 부분적니다 <웃음> 부분적이지만은. 예. 예.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그 평안, 고원의 평안이 저의 삶의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네. 이러고 나서 저한테는 이 평안이 나침판이 됐기 때문에 저의 그 영의 평안을 가지게 되는 그런 쪽으로 모든 삶의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 우리 사랑한 희수와 결혼한 것도 그 평안이 이유였고 <웃음>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이 영의 평안이 있으니까 했고 그리고 어, 특히 제가 일하는 것을 정할 때 어, 잠깐 그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봤던 것은 그 제가 있는 이 사회의 가장 큰 원죄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이 미국 사람들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원죄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나 볼 때에 저한테는 그것이 동성연애 또는 낙태 그런 것이 아니고 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아, 나보다 그 내가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인종주의, 그 백인 우월주의에서 전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거는 옛날에 노예제도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70년대의 법적으로는 끝났다고 하는 그 인종차별 법들, 그리고 지금은 21세기까지 아직까지도 특정 인종들에게만 가혹하게 처벌이 되는 그 형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것과 이것을 본 이상.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주어진 그런 은사를 통해서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은 그럼 내가 편하지 않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구원받고 나면은 길 가다가 쓰레기를 보면은 안주우면은 불편해요 네. 그래서 착해서 죽는 게 아니고 안주우면 내가 불편하니까 죽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불편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형법과 가혹한 형법,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종주의를 싸우는 그런 그 직업을 가셨는데, 근데 점점 제가 평안을 갖고자 시작했던 이일 때문에 제 평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뭐, 뭐 어떤 분들은 뭐안 봐도 뻔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웃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혼자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너무나 큰 이런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제 주위에 그때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2007년, 8년에 시작했으니까 좀 됐죠. 14년, 15년 늦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그 일이 아니었어요, 이 일이. 그 지금처럼 뭐, 이, 그, 형법에 대한 그런 그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것도 많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참 외로웠어요. 어, 그리고 특히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희소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가정을 가지기에는 너무 적은 월급, <웃음> 예. 그리고 계속 그이 갚아야 되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그내 월급의 삼분의 일에서 이분의 일을 가져가는 학생용자 쥐꼬리만한 거에서 인자 쥐꼬리만하니까 삼분의 일, 이분의 일을 가져가지 사실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그이 것들 때문에 영의 평안이 흔들리고 그리고 제 삶에는 저한텐 불평이 계속 됐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그 4년 전에 나누지 않았어요. 이건 빼고 얘기했는데 <웃음> 나중에 하려고 예. 예.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요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요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의 고난이 얘가 그 본게 욥이 왜 고난을 받았나 하나님 욥한테 왜 욥을 괜히 이렇게 해갖고 왜 하셨나 봤을 때아 하나님께서 욥한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욥 40장 10절에 나온. 이게 욥한테 그이 저는 뭐 같이 읽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냥 쭉 말하면은 참고하세요. 프린트 드렸으니까. 예. 욥하고 이제 그이 친구들 간의 얘기가 끝나고 그래 하는 게에서 짠 나타나셔 갖고 욥을 이제 꾸짖으실 때 욥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얼마나 잘났냐? 예. 그거는 제가 이렇게 고전거를 이렇게 요약해서 네가 얼마나 잘났냐. 너는 위험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거예요, 욥을. 요파한테 비꼬시는 겁니다.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너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네가 알아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모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써서 은밀한 곳에 들지니라.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네가 네의를 세울 수 있으면 네능력가 그렇게 세면 은 내가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여기에 요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베헤못과 리워야단, 짐승과 사탄을 얘기하시죠. 이렇게 힘이 세고 모든 용사들이 두려워하는 베헤못을 너는 갈고리를 꿰어서 다스릴 수 있느냐? 너는 모든 교만한 자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꿇는 리워야단, 옛 뱀, 사탄의 앞에 서서 그를 너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너는 못하는데 나는 안다. 너는 그걸 모르지 않냐. 네가 할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니. 너 혼자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그러지 않았니. 너는 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욕의 고난을 통해서 반한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 있으신 죄에 대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욕 1장 2장에서 말하는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결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욕 안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시지만은 그렇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영광의 승리가 요배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구원의 메시지, 승리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했네요. 제가 이거를 빨리 이거를 요약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3이니까세 <웃음> 번째니까, 저한테는 예. 그래서 모든 용사보다 강한 그 짐승 배모 또는 나의 출세하고 싶은 욕망 좀잘 살아보고 싶은 그 욕망을 흙에 진통에 묻어버리는 그 위험과 존귀 모든 교만한 자 위에 군림하는 리워 대한 그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에게 승리하는 하나님, 영광과 영화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뭐가 빠졌느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고난을 통해서, <웃음> 왜 하필이면 고난을 통해서 그냥 좀잘 설명해 주면 될 텐데, 설명서를 주든지 좀 제대로 설명이 된걸 줘서 우리한테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좀 다른 그림을 보여주거나, 왜 굳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시나? 왜 말하자면 제가 가난한 변호사로 살아야 되냐? <웃음> 예. 요네 표적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그 무리가 표적을 보여 달라 그럴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에게 표적된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게 누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에 있죠. 마태복음에 있죠. 마가복음에 있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시장 38절에 보면은 또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3 9절에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표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돼요 요나의 표적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뭐 요나가 니네가서 저기 대충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옷 입고 저기 뭐 티끌 쓰고 재를 쓰고 왕부터 가축들까지 다 그냥 저기 뭐 회개했던 아이 한마디 했는데 회개하네 그게 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표적이 아니다. 어, 뭐가 표, 표적이었냐? 요나가 40절에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 표적이라는 것이 그 저희가 그냥 뭐 기적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은 사실 표적의 의미가 이, 특정돼 있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는 이, 그 아메호사의 그뭐 업해라 어, 그러나요? 그거를. 마패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반만 알아요. 뭐든지. <웃음> 마 예. 아미고서의마패를딱 보면 아, 임금이 보냈구나. 그렇죠? 임금이 보냈다는 표적이죠. 그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마패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요나의 표적. 그러셨거든요. 요나의 표적. 이 표적을 보고서 아! 요나의 표적을 보고서 니네 사람들은 아 요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구나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서 요나가 무슨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그 말을 잘한 것도 아니고 또는 뭐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뭐, 저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 예. 근데 이 표적이라는 것이 왜? 아니 사실 예수님의 표적 그러면 은 제일 멋있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게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이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표적. 하나님이 요나를 표, 보냈다는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 나왔다는게 아니라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게 표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야 돼. 그래야 다음 설교가 되는데 말이 안 된다고 해줘, 해줘야지. 네. 더 놀라운 것은, 요나의 큰 물고기를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어떤 종류의 상어다, 뭐, 물, 뭐 고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맥적으로 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큰 물고기는 사탄입니다. 리워야단입니다. 바다의 큰 용. 이사에서 말하는 그날의 여우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여기까지 는 우리가 보면서 창세기 1장, 3장에 나왔던 그옛뱀 있죠. 그 옛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리워에다는그 옛뱀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다에 있는 용을 같은 거죠. 뱀과 리워에단 옛뱀과 리워에단과 바다에 있는 용.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들, 이 용들, 이 사탄 리워에다는 같은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수 있냐. 요나서 2장 2절에서 제가 2장 2절 안넣네요아 이런. 2장 3절을 넣는데 2장 2절을 보시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스올은 지옥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이 지옥. 물고기 뱃속 지옥이 있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3절부터 읽어보면 이 요나가 있는 곳이 정말 지옥이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지금 이곳이. 우리가 보면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는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거 부활을 본게 아니고 돌아가시는 것을 본 세상 사람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여기에서 단서가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요나를 본게 아니고 죽는 그리스도로 본게 아니고 그 일을 누가 행하시나를 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요나가 말했듯이 요나서 2장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에 던지셨으므로 바다에 던진 것은 솔직히 무맥상으로 볼때 선원들이었죠. 선원과 선장들, 선장들이 아니라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던졌죠. 그런데 요나가 말하죠. 던진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명히 못을 박은 것은 로마 사람들인데 던진 것은 선원들인데 그런데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 그리고 니누엘 사람들도 또이 백부장도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 이게, 이게 힌트가 되진 않고 더 헷갈리게 하나요? <웃음>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걸로 증거가 되나 표적이 되나 어쨌든 확실한 건 이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 불의를 무찌르고 예, 일을 잘하는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 뭐 저기 이런 사람 누구 있죠? 유명한 변호사없어고잘 모르겠네. <웃음> 오바마? 예, 오바마도 변호사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그게 표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유일한 표적. 표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표적은 죽는 것.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로마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열심히 용병으로 싸우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죽음까지 각오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은 간혹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백부장과 니느웨 사람들이죠? 또 저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니누에드가 자기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우리를 위해서 물고기 배 속에 넣으셨구나. 백부장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걸 보고서 이 죽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아, 사람이 또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이렇게 말하면 좀 막연한데 저의 개인적 경험을 봐도 정말 정확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생하면서 무너진 순간을 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거는 제가 4년 전에 나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약을 하다가 마약 중독으로 그 법대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있을 때 그때 우리 아버님께서 저한테 아 있을 데 없는 놈 그러셔갖고 제가 그래요 저 쓸데없는 놈 맞아요 라고 대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아 제가 이 빈정거리면서 한말이 사실 빈정거리면서 왜냐면 그때는 뭐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알았으니까 아버님의 믿음을 알았으니까 빈정거리면서 한 말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두 개를 같이 말했잖아요. 난 쓸데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 순간에 깨달은 것이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디노회였던 제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요나에 요나를 죽이신 요나를 물고기 배속에 넣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음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망의 음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보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었던 회개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검증이 됐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건이 부분이죠. 이것을 저는 그동안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29, 30, 제가 30살, 그때가 30살 될 때인가? 그때였거든요. 2006년이니까 31살 때네요. 제가 31살에 봤는데 그거를. 아그 전에는 몰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요나를 보낸 니누의 사람들은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부장은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김은석은 보았습니다 표적을 모두에게 표적이 되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 니누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으면 보지 못하는 기적이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도 서론이에요 본문은 이제 시작이야. <웃음> 아, 이게, 이게 직업병이에요. 네, 직업병이에요. 변호사들이 본문을 항상 늦게 말해. 결론을. 자. 왜냐하면 이게 니니에가 회개한 얘기가 사실 주가 아니거든요. 니니에가 그것도 다가 아니고. 니니에가 회개한 거는 이, 저기 요나서가 사장이 있는데 그런데 3장까지 끝나요. 사장 필요 없잖아요. 사장이 계속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나서의 진미는 사장이 있다고 봐요. 니누이가 회개한 후에도 요나서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니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요나에 대한 얘기예요. 요나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니누의 구원이 주제가 아니다. 요나가 주제라는 걸알수 있죠. 요나, 요나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합니다. 싸가지 없다. 네. <웃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이유가 내가 나중에 요나보다 더한 놈이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나가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 없는 거 맞잖아요. 사실 니누에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결국에는 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치고 침략학, 침략할 니누의 사람들을 갖다가 도와주지 않을 한국 사람이 당연히 일본이 멸망하면 좋잖아요. 그런 저기.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웃음> 근데 그렇게 적국인 니느웨를 가기 싫다. 명분 좀 쓰죠 그거는 명분이서아 죄송합니다 일본을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제가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 예 예로드니까 예로드인 거니까. <웃음> 꼭 이렇게 본문에 없는 거 얘기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 <웃음> 예, 이 그렇게 그 명분이 쓰는 니네를 구하고 싶지 않은 명분이 쓰는 걸로 이 요나가 하나님한테 반기를 드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한테 반기를 들리면 그 정도는 다들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요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사장에 보면은 니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걸 보고서 하나님한테 꽁 해갖고 언덕에 가서 사흘 동안 지켜봐요. 멸망 하나 하나, 하나 보려고. 좀 그렇잖아요 이제 멸망 안할거 아는데 뭘 그렇게 좀 남자가 조아하게 가서 보고 있나 그러면서 말하죠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대단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신 분인 걸안 돼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인지 알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잠깐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니누에를 사랑하시는 게 나는 그냥 뭐 어느 정도의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한테 진짜 반기를 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일을 하기 싫었어. 대단해요. 이 정도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더 걸작이에요. 워낙건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요 이건 이건 무슨 수작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뻔뻔한 이렇게 진짜 이런 사람이 어딨어. 진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인지할 줄 알았어. 인지한 거 보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겠어. 죽는 게나 사는 것보다. 근데 제가 <웃음>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성공해서 약한 인종차별을 하는 정부관리들을 혼내주고 살이사욕을 취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기업들을 망하게 하고 정의가 실한 데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는 싫어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12만 명의 니누의 사람들에게 애특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인내를 베푸시는 것은 싫어요 죽는 것보다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셔야 되는데 왜그 사람들에게 자비와 인내를 베푸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사장에 보면 은 너무 인자하게 요나를 대하시죠 방넘코를 예비해서 그래서 요나에게 편안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둥풍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사 마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예비하사 방넘코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가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다 하니라 여기까지 보면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것과 요나서 4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비슷한 것을 알수 있어요. 1장 4절에서는 바닷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고 큰 바람을 보내신 하나님이 4장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죠. 1장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던 하나님은 이번엔 벌레를 예배하시고 그리고 요나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4장에 니누에를 살려서 나는 죽고 싶다. 라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방넘콜 없애서 난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인자한 개인 강습을 끝내시고 Object 이라 그러나요? 끝내시고 그리고 물으십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방넘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되 그가 대답하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냐 참 싸가지였죠. 네. 이게 근데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쯤했으면 니네 저기 요나고 좀 알아들어야겠죠. 네. 이렇게 말하는 니느의 모습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 요나에게 나에게 베푼 하나님이 은혜와 인내는 알지만은 니느에게 은혜와 인내는 보여주기 싫은 그런 위선의 모습. 그리고 이 박넝쿨이 누구입니까? 박넝쿨이 요나였던 거죠. 박넝쿨을 죽이시고 그리고 물고기 뱃 속에 사흘 동안 넣으심으로 사랑하는 니누에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싶으셨던 그 인자하심. 요나야 니가 박넝쿨이야.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신약시대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박넝쿨이 누군지.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사장 고린도서 4장 1 1절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덜컹, 덜컹했죠. 아이 큰 났다 이거 <웃음> 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아 이거 내가 준비한 거 틀렸다 그러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도 아니셨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심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신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그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사망이 그 사망이 요나 안에서 역사하나 그러나 생명이 너희 니누에 안에서 역사하는 그 원리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죠. 고린도서에서 나에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항상 우리는 항상 물, 큰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고 사흘 동안 음부에 사흘 동안 수월에 던져지고 왜?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니누의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2 0 0 5년에 김은석 2005년에 김은석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66권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질문으로 끝이 나요. 결론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 이런 거 좋아해요. 참 쓸데없는 거 이렇게 아는 거. <웃음>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니누외를 네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질문이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대답을 요나가 하나님께 감히 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조차 하나님 죽는 것이 낫습니다. 사는 것보다 내가 죽고 싶은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했던 요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네가 니누웨였을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아래켜주셨을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걷다가. 그래도 싫어요. <웃음> 감히. 봤는데. 자기가 니누회였는데. 이게 저한테는 그 큰일 났네 예. 제가 8페이지까지 했는데 7페이지까지 밖에 없네 여기 보니까 큰일 났네 예. 어디 갔지 8페이지가 왜온 예. 뭐, 걸로 해야지 어떻게 <웃음> 예. 이 질문이 사실 나와 있잖아요 대답이 죄송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잖아요 요나가 요나서 썼죠 그럼 이미 대답이 나온 거죠 요나가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에게 승리하시고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자기를 보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요나서 그렇다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썼겠죠 그렇게 설득이 된 니느웨는 아니 요나는 니네 요나는 예, 예, 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사회에서 받아야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변호사인데 벌어야 되는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김은석이라는 사람한테는 솔직히 요나서를 쓸 자격도 지금 요나서를 쓸 그런 perspective 그런 그런 것도 없죠. 요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로 니느웨를 바라보는 요나가 썼죠. 회개한 요나 안에 살아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를 계속 보면은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예. 그다음에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이니 창세전에 가지신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제의 영광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랬죠 저는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그 불러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는 그 교제를 영원히 끊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이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음부의 고난, 음부의 고통, 음부의 슬픔, 불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정도가 심한 그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영원 안에 하나님과 아들의 영원한 교제 안에 우리가 불린 목적 안에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의 평안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겪으신 그 아픔 그 아픔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는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직업으로 싸우기에는 너무 큰 사회적 불의라고 랬는데 거기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창세의 영광의 은혜는 저를 그 불의와 나의 인간적인 공의로 싸우게 한 것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너무 적은 월급, 또 학생용자에 대한 불평 같은 것들은 그 창세의 영광이 서로 하여금 지금까지 나의 스스로 돈을 벌려면 얼마든지 벌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나의 능력에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 혼자 싸운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그런 것은 나의 자존감, 그런 것을 회개하는 길로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 제가 돈을 못 버는 게 고난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왜 나한테만 이렇세요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표적, 유일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에게도. 한복은 17장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중생에 대한 간증을 할때 나눴던 그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럽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저한테 목사님이 나중에 뭐 2년 후에 또 뭐라 하라 그러시면 할거 없어. 이게 끝이야. 나 이제. 바닥이 났어요. 이걸로. <웃음> 요한복음 17장 21절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이걸 제가 사실 조금만 뽑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뽑기가 어려워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거를 저는 그냥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걸 알았어요. 그걸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십자가까지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의 십자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사흘간의 음부에, 사흘간의 물고기 뱃속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인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는 표적 우리가 나눴던 얘기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 4 절은 제 최애 구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은석이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에덴 개혁 장노교회성도님들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끝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라야금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 또는 명예 그런 세상의 영광으로 그런 하찮은 것으로 그런 거로 부르지 않으시고 영원한 창세전에 하나님과의 아들 간의 그 교제의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 저희아 알금 그 영광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희락과 우리의 호르몬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웃기만 하고 눈물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치 죽고 싶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고 하나님이 원망되고 음부에 내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은 그것까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음부로 보내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그 음부로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영광을 보고 저희의 인생을 바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